한 책으로 강동 다 드셨다고요? 네, 보여드리죠또 많이 왔습니다 지금 자 많이 왔죠? 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천통까지 갑니다 요즘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좀 이제 이거 익숙해졌어 완전 잘해야죠 이제 딴딴. 백수관을 뚫어야 될것 같은데 이각, 이각 다 잡았죠 이각과 마등을다 정리했습니다 아 이제 이 그게 익숙해졌다 이제 이 URL이 UI가 익숙해졌어 저는 이쪽은 지금 맡겨놓고 이 분단으로 맡겨놨거든요 아 금마초 있습니다 우리 마초형 마초 좋은 다 있어 지금 알았어 여기까지 조조가 유비야 이게 어떻게 됐냐면 조조가 여기 있었고 유비가 이쪽에 있었는데 둘이 엄청 싸웠어요 둘이 엄청 싸워서 제가 조조를 통수 쳤습니다 통수치고 통수치다보니까 이 아래 세력들이 다 연합맺더라고 유비를 통수치고 유비를 점령한 상태에요 조조가 유비랑 싸우면서 병력을 다 갉아먹었어요 통수에 통수를 그래서 통수가게된상태임니다 이쪽엔 군단을 둬서, 군단을 거 여기는 뭐 알아서 할 거고, 한중은 지금 뺏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관직이 높은 세력들을 나한테다 덧... 덧나? 맡세요 백수관을 뚫러 가야 되야 병력 좀 가져와 임마 어. 병력 좀 가져오렴. <웃음> 착취. 착취합니다. 자, 가은 도시요. 나경무도 병력이구나. 착취를 한다. 보내도록. 이때 끌려와네. 동사모 아니마 s 누나를 정리해야 되는 이쪽으로 약이 닿지 마스다좀주 있는 땅으로 쓰는 것같다 금주몽길래 그만 전원 번랑 그래서 내가 저기 있서 돈이 많았구나 나경이 있어가지고 니다 지금 백수가 이와 이렇게... 건너뛰고... 아, 무 일이야? 각을 건너뛰고 백수관을 뚫긴 뚫어야겠죠? 경력이 좀 와야 뚫을 것 같은데. 조사모 <웃음> 아니 조영을 좀 정리하면 안 되나? 고报告いたします. 조영 이제 돈이 없다. 내가 너무 압박해놨더니 조영 돈이 없어요. 어? 아 돈이 없다. 아, 왜나물어온줄알 아네? 수명 받을 때까지는 좀 차려야겠는데. 한 번, 이거 하러 갑시다. 투석. 어, 충차, 충차. 투석이 아니라 충차지. 맥으로 들어야지, 근데 어떻게 써? 슈트진카. 아 돈이 부족하다 아 여기쪽에도 이돈이 없구나 이쪽도 일찍 누하자고 병력이 나오진 않겠지? 나오는 걸 대비해서 두 분님 갑시다 아 그리고 요거좀 조조 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좀 싸우고 있구 아주 네. 잘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열강 땅을 점령하려고 잘하고 있어요 조조는 이제 돈이 없어서 알았살 동수가 74명이나 돼가지고 돈이 없겠지? 보중이 그래도 한중이 그래도 덜다 지옥 내중, 네 지옥이 <웃음> <웃음> 그죠? 잘라먹으러 나오겠죠 왕총일부터 자, 이 병력 잘라 먹어야겠는데. 자. 5란을 막았어, 라고 자. 빨리 병사 보내 주세요. 아, 어, 간다 간다 간다. 잘하고 있어요. 땡기. "고치라오,ご覧くださ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음. 이제 군단이 생기니까 터널 좀 빨리빨리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역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보 "고호" "고호" "고호" "고호" "고호" "고호" 합니다. 보고국です. 어, 아버, 병력 보내주세요.들이 벌써 수송으로 많이 병력을 당겨 먹었구나. 작급자족해야 되는구나. 오ちら를ご覧ください。 안들가아마 다시 보내도록. 이때 군단에게 모두 도록 해라. 늘은 무리인가? 주 안녕. 각 고, より報告です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上々です。上々だ。 조조가 멸망이죠. 조조의 벽을 이렇게. 약도치 마쇼. 야구. 쥬조. 쥬조. ようか。わかった。わかった。 먼저 관리를 최고 1분간부터 9분간까지 하여 관리합 움직이 바뀌 건가？아, 삼국 지로도 좀 끝낼게요. 국 <웃음> 국님, 어, <부모님> 승 상이 죠? <웃음> 뱀승상 입니다. 뱀승상 도요. 이쪽을 그 봐봐요. 반지기라고요. 태상. 태상이에요, 태상. 가장 높은 반지. 지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죠, 반지기 오. 문학대 이런 거 건설 못하나? 지옥에 건설 가능한 수가 상한입니다. 지옥에 건설한 게 없는데, 왜 상한냐? 항상... 와, 았다 아, 일단, 회군해야 되나? 백수관 뚫어야 되는데. 응, 아, 좋다. 이쪽에 아, 잘 돌파하고 있고. 저는 유정과의 싸움을 합니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자, 제가... 오, 고, 이, 다시, 마, 쏘지, 나, 젤, 나, 이, 나, 이, 나, 이, 나, 이, 나, 이, 나, 이, 이, 나, 이, 충처럼 라할때 땀으로 유지 수가 없대. 너무 병력이 너무 많아. 아 충차가 또 없네. 투석스러 갑시다. 병력 많은 곳에 갑니다. 대 자. 자, 수춘당 돌파한다. 은책을 멸망시키자. 아, 이쪽에 많은 그 유분을 유분에 많은 명사가 좋어요. 여기 여기도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아, 양양에 좀 흩어지는 전투. 이야, 여기, 홍충이랑 장난 없네? 야, 이 표가, 이쪽이 장난 없구나. 아, 방제가 그냥이에요? 아, 방제 추천 받습니다. 삼국지 14. 방제. <웃음> 신군주 통일 직전. 통일 엔딩 끝까지 간다. 안돼요 공감 안 된다. 어저뭐야 저도 언제 여기까지 왔대? 알아볼구만. 원업당 여, 어뭐 언제 돌파했을 으로어 그래서 구만 역시 군주보다 훌륭하 구만 유능한. 유능한...뭐라 그러죠? 유능한... 지금 군단을 뒀더니 각지에서 활발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수송도 훌륭하고...수송도 오고...아, 좋습니다. 저는 뭐 유장쪽만 신경 쓰면 될것 같아. 요가... 음... 저는 유장쪽만? 왕수들이 엄청나게 먹어서 팍팍 밀어버리는 것같아자 여강 땅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손책 쪽도 흡사하나? 여강도 손책이 땅이 면괜아 손책이 얼마 지금 저랑 관계된 분들은 다찍으로 와있습니다 1군단에 다 있어요 야 이러면 이제 손책 손책까지 뭐, 위축어는 다 먹었어, 지금. 아, 이거 회복한다. 빨리 밀어야 되는데. 빨리 누렴. 자, 얼른 오세요, 투석. 너무 무리입니다. 선책과 조자룡과 마초가 함께하는 낙양의 발전이 눈부시니 성내도 활기가 넘치고 있구만 의시의 규모를 확대하겠구만 딱딱 뚝딱 거대 낙양의 규모가 거대? 거대? 거대는 뭐야? 지금 점주는 낙양이었는데 낙양은 거대로 발전했다 아 거대는 뭐야? 결제 중원 재패 야식이요 야식은 모름지기 족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족발 먹으려고 족발 최고 킹가족발아 백수관 이거 못 뚫는 거 아니겠지? 애들을 애들을 고 줘야 돼요. 저쪽은 적통이 알아서 포상을 해주나 보다. 충차를 할수 있는 흑사님이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충차로 돌파할 거예요. 충차로 돌파. 동력이 4만이나 있으면 너무 많다 자또낙양에서어장안에 송기시지요. 수성 빨리 병력을 빨리 가져와 임마! 빨리 충당하길 바란다 흑당피자 뭐예요? 흑당피자.. 흑당피자는 뭐지? 어우 이장 병력 너무 많은데? 와 이거 다..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늑대님이랑 여기 도, 돌파한 다음에 말아야겠 어, 영혼의 수비하는거 봐봐 아, 유지장이 그래도 정수가 많다아 트윈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점령했죠 지금 어, 꽤 많이 왔습니다 천통 천통 엔딩을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지금 오늘 며칠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천통 엔딩 한번 봐야되잖아 어. 보통 엔딩을안볼수는 없지. 가자내구를 아, 빨리 달게 하자 내구로만 도파해야 된다 각 때, 내가 볼고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내 자! 빠른 돌파. <웃음> 백수간의 병력들 더 오기 전에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제일 빨리 온다. 아, 미친놈. <웃음> 아, 늑대님 여기 있으면 어떡해. 딱 돌아야지. 와, 이거 한 칸밖에 공격 못해? 아, 아 투석은 공격하는구나. 투석은 아, 한칸더 이상인가. 공룡 다 짤라모가 되니까 오, 칼을 시요 어. 어, 그리고 또 출전할 수 있는 부대가 있나? 궁병 하나 좀 왔으면 좋겠는데 궁병이 뭐였죠? 아.. 안행이 궁병이었지 아, 안행? 조자룡이 올까? 조자룡이 제일 좋네 18000의 궁병이면 세지 않나? 이제 그 빨리 식량 같은 거를 빨리 옮겨야 돼. 응, 공을 응. 잘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제가 보 수성이 다한 거 같아. 206 풀어서 밖으로 안 나오겠지? 어, 유장 온다. 유장군 온다. 이거를 터트려라. 고报告いたします. 이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 홍보라는쉽제인생의 영업과 홍보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게 아니겠습니까? 공동을 하는 자 뭔가 이걸 홍보하려면. 삼국지 카페나 이런 데 올려야 될게요. 그래서 방송한다고. 그냥 저는 일단 열심히 하겠습이 게임 저 게임 하는 거죠 원래 제가 배그를, 배그를 많이 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삼국지 빨아서 그게 잘안 되네. <웃음> 아, 돌파한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건 지금 신 거예요? 그건 아신 거예요? 아, 저 공격부터 떨어져서 하는데이빠졌다아이 공격이 좀커트라고요 어, 기시카아이이이는 거예요? 가 저기 사거리가 안 닿는 것 같아 가지고. 나나 있습니까? 고깐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잘하는구만왜 누가 별명한 거야? 잘못 맞군. 네, 네, 네. 야 아, 백수관을 돌파해야 되는데. 보고 보고 이병력들이어리で이 가야겠어요. 놓시다. s t 시 o 거 g </strong> s t 리 o n g s 보고です 이가가 살다 반드시야. 야 아, 어지 아로 죽 아로 그냥. 아로 <목소리> <바로> 탈 삭제. <목소리> 탈 삭제 기시을 쓰레스. 아, 잘라먹어야겠네 그러기 전에 지나가기 쉽지 않겠네 타이밍이 아, 와가지고 컴퓨터 대단하다 알다 나니오 할쇼요 여기에도 해라시 성공해 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 이렇게 하면은 거점을 다이 지역이 거점을 다정는하다 군주가 저쪽에 있지도 않은데 에잡겠 아, 너무, 너무 세다. 너무 세게 음색이 안다 봐. 진지서 그냥. 너무 그전법을 너무 사기 사기 점법 뭐지 <웃음> 그냥 뭐탄삭제야 범법이 너무 사귄가 기봐 이게 누구야? 좀네임드 장소 같은데? 양해. 무기도 막 무력 10자리 줘가지고 <웃음> 그냥 뭐 탈삭제지. ご報いたし이자 <미러> 아, 이거... 여기를 빠르게 점령하고. 역시 유, 여기 이쪽 땅이 이쪽 땅에 뚫기가 쉽지 않다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뚫기가 쉽지가 않네 육대님이 더셀걸려 지금 계속 그 병, 병영이랑 병훈련시키는더 무력이 오르더라고 무력이 오르더라고 계속 훈련시켜놨더니 그런거 한 커, 가. 네한방 컷이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한국 최강이라고. 이적 전격력 다다아가 먹는데. 이장 전동. 고보 아, 봅시다. 잘 되는 것 같다. 야, 진격하라. 음. ただ 오 맡아세요. 어이야, 자, 맞다. 여기 장비도 있었죠? 장비도 있는 걸 깜빡했네요. 뭐 나름 모든 장소가 다 있어. 맞죠? 기병으로 갑시다. 비병도 하나 데리고 와야지. 기병령을 다이 다이 떼야 돼. 저 병력을 어떻게 깔아보냐면 보자 이 둘이 이좀 천하무적인 늑대님과 요오님이 이 병력을 뚫어낼 수 있을런지 맞죠? 바로 추진. 얼마나 조명력을 갉아먹으실지. 이 필요없는 양우는 보내줄게요. 뭉따나 가려면 미안하다. 이건 누구죠? 맹달 맹달이 장비를 주는게 맹달이었나? 그쵸 장비가 맹달을 잡고. <웃음> <장비를 웃음> 어우 감량 좋아. 어, 그냥 투석기로 그냥 부셔 버리는구나. 왜력을 뒤로 빼지 왜? 아, 천하 부족 장소들만 다 모을 때. 자, 쭉쭉 돌파라. 가니몇개가 돌파라. 오라아 훈련... 그렇죠 훈련도 훈련인데 그... 그 병영이랑 이런... 그 훈련이라는 게 개인 훈련이 아니라 병사의 그... 뭐죠? 도시에 대한 병영 훈련? 그런 거 듣지 않아요 사기 훈련 좀그훈련 시키면 무력이 오더라고 요 총돌이 오르고 그런 시스템이더라고 요아 어, 이거 보냈어야 되는데 각까지 축축할게요 각소より です각당 돌팔 돌파하려... 오 자동웅 씨. 어쩐지 병력이 많이 오더라. 자동이 왜뭐 10만이나 있냐. 다 공각당 뚫려면은 이게 알야 되는데. 수석도 알겠는데. 추석도 알겠는데? 라르님은 군량이나 사시고요 할거 없으시니까. 지금 충차가 지금 흑사님이 계속 와야 돼. 충차가 계속 와야 됩니다. 충차 분 뚫을 수가 없어. 노예처럼 지금 뛰어야 돼. 차님이 모두 붙죠. 투석 투석도 와야 되고. 병력이 10만이나 있냐 저기? 엄청 많네. 병력도 좀 이제 좀 받죠. 장한땅 역시 발전을 잘 시켜놔가지고 어뭐 많아 먹을게무카아 응. 이거 가려면 이쪽 왼쪽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기좀늦지 않을까요? 이렇게 갈 수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을 타는 건 못하고 근데 이쪽으로 가다간 사악이 다 깎일 것 같아가지고 쿨하게 이쪽으로 돌파 해줘야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피해도 안 나. 각소도 병력 올 때까지 좀. 놀라면한 <웃음> 방에 뚫어야지. 아왜안 와? 지 컨트롤 부테크나 또왜 오게끔 해줬는데 왜 안?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네기를 여기를 여기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안안되라라요요 아, 유장 급하죠? m 아 t h e r She's like 유 man. Are you j u 여기 patcho? i 요 그럴 것 같은데? 새끼리 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나? 이렇게 가면 바로 바로 이리로 가는 각인데 아, 아 지금 네네 지금 저는 여기 한중 땅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종을 제외하고 수송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어렵잖아요 하기? 그래서 저는 땅 하나에 엘리트 장수들만 모아놓고 나머지는 죄다 분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알아서 잘 수송도 하고 잘 지금 전쟁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보다 지금 어, 다잘 돌파하고 있어 지금 오늘 엔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나름 요기 뭐 엄청 잘 싸웁니다 저보다 더잘 더 싸우는 것 같아 어마만해 지금 연파랑 막여기 아무래도 그래도 막 마대랑 공손찬 이런 데도 좋는데 아 자기가 저보다 훨씬 훨씬 유능해 전 아직도 여기도 지금 여기 아직 이거 백수관 드이나 병력 다 끌어모았는데 어 아, 수성도 엄청나요 이게 대단해 n p c 쭉쭉 와 수성이 병력 차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확실히 관 이 컴퓨터가 AI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옛날 할 때보다는 삼국지 다른 시리즈보다는 관직을 진작에 둘걸 그랬어 음, 이거봐, 이거, 이, 이 노란... 이지 노란 점이란다 이 빨간 동그라미들이 이 군단에 대한 병력들이거든 이거 다 수송 병력이랑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다 삼천밖에 안 되잖아 요다 용량, 수송, 이런 것들인데 너무 좋아 전쟁도 막 엄청나. 삼천명사로 막 좋은 애들 다 끌어서 쓰고 있어요. 관직만 주니까 막강화 땅부터 다 점령하기 시작했어. 여기는 돌파 못 했나 보다. 황충한테 막혔나 보다. 양양 땅은 병력이 꽤 많네. 하지만 여기 지금 시상 땅과 강은 건넜죠. 우측으로도 지금 유원을 돌파하고 있고. 관우 장비가, <웃음> 관우가 이쪽에 있어서. 어, 괜찮습니다. 관우한테 내 관직을 안 줬나? 관우 형님한테 번직을안 줘도 병사가 3마 밖에 안 된답니다 <목소리> 안돼요 이 군단 반란 일어나면 나 망하는데? 못 봤어? 이 군단이 설마 연판님이시라고요제나라초나라제나라인가연파은미스라구지이 연판, <목소리> 옆은 라라장요이옆이런 음, 거는 조금 더괜이은것같아요이은미스라요이옆이 어, <목소리> <목소리> 쇼치길노스로 아, 려면 지금 감령이랑둘기와야 됩니다. 아, 니면못들 아, 이거 아이들. 아, 이거 아이들. 아, 이거 못이나아 하나 짓고 싶은데 사기, 사기 좀올라가게진 같은 거좀 짓고 싶은데 여기다가 문학대 자, 됐다, 됐다. 설 친다 사기 유지가 좀 중요한 것 같으니 사기 자, 그리고 이 아까보니까 투석기가 한칸더한칸 앞이더라고요 고호, 고구이, 다시마. 이가 니가, 니가, 니가, 이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이가 니가, 지가어가내가 먼저 가야될것 같아. 야 니가, 니가, 니를사가 유지하고. 아,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이가이가 니가, 고가 니가, 이가 니가, 니 아, 지금 흑사님이 떨어져도 뒤쪽에 지금 4도가... 가슴찬이 왔죠? 응. 아, 어? 어? 어? 어? 오늘 갈수 있나? 좋다 음. 좋다 지금 출발 괜찮아 아또 공영이 많이 담가있다 이거 15,000원으로 뚫어야겠는데? 어, 뚫진 뚫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몇기에래 어떻게 서는손차림어 발전도 하고 좋구만 자동화시스템 여기까지 들어왔서 딜을 못났나? 여기 못났나야지 와 여기 뭐 공각당에서 진짜 영혼의 장수 있으면 영혼의 장수 하나로 다막겠다 그러게요 아이내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늑대님이 이거 주셔서 제가 하고있지만 이게 인정하시죠 솔직히? PC 수준은 아닌가? 이 정도의 수준으로 모바일로 나왔으면 진짜 불티나게 팔렸을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 이게 PC 정도의 한국지 그래도 13, 12가 저는 12를 진짜 재밌게 했어가지고 12, 13도 좀재밌겠어요 나름 13이 좀 오래 지났잖아요 12, 13을 진짜 나름 재밌게 했는데 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음. 그쵸 맞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PC정도 20, 2020년에 나온 거라고? 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면 11도 재밌었고 전투가.. 하.. 솔 이거 봐요 여러분 전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거 궁병이에요 사실 궁병 이게.. 아니야 2020년.. 2 0인데 지금 2020인데.. 이건 지금 뭔가 그 기존의 산업지 개발자들이 다 떠난 거야 코에이를 그러니까 코에이에서 희망을 잃은 거야 이게 지금 PC.. 말만 PC지 이게 지금.. 모바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건 아니지. 네, 지금 토타로가 토탈워, 지금 그 정도 수준인데. 못해도 한국제에서 전쟁은 따로 화면에 분리하든가 해서야지. 이게 한칸딱 바둑알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전쟁이라고 지금. 이건 아니지. 한 토탈 워처럼 탁 들어가가지고 컨트롤도 해주고 장수발도 있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 장수 일러스트가 이렇게 좋은데 장수 일러스트가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밖에 못 살린다는 거는 원래절래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왜 13도 이거보다 전장은 좋다 말 잘하셨네 13도 이거보다 전장이 좋다 너무했지 이거는 음, 반성해야 돼 이거 이번에 진짜 돈 와, 돈도 별로 안 썼을 것 같아 이거 지금 뭐 완전 거의 거저먹기로한 거야 지금 윗대가 이런 건 거의 윗대가리들이 그냥 윗선들이 야 우리 토탈로 나왔으니까 한국전 한번 꺼내봐봐 근데 이제 개발진들이 무 음, 개술이야? 이러면서 이제 안한 거지 졸래졸래야 이거는 너무 심해 이정도면 이거는 너무 심했습니다 하여튼 구간의이동에서 욕을 한바탕 하고싶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하고있기 때문에 욕은 하지 않을게요 욕을 안 하는 남자라서. <웃음> <웃음> 그래, 이거. <웃음> 그래, 어쨌든, 어쨌든 안타까워요, 좀. 이거에, 이번 매출 판매량이랑 이런 걸좀 보고, 호의 윗선들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거 를 처음에 가격이 14만원이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14만원에 판다고? 이제, 깡패지, 깡패 갑옷 양아치지. 가격이 진짜 양아치였어. 아, 이건 난 진짜, 절레절레절레. 이걸 어떻게 13만원에 팔아먹을 생각을 해요? 할 수, 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한 거야. 아니, 자동땅 어떡하냐? 자동 어떻게 등용하지 그니까 러 너무했지 운영이 아까 죽었군요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삼국지 기다리는 팬이 얼마나 많은데 전, 전 세계에 이거를 얼마나 진짜 내 개인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삼국지 사실 삼타로도 좋아요 삼타로도 좋은데 그래도 추억이 있잖아요 삼국지에 대한 추억이 그런 걸좀 짓밟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제 추억이 그래도 삼국지에 묻어있는데 함타로도 좋죠 근데 그래도 제가 삼국지 딱 3부터 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그 여러분 게임 피아라고 알아요? 게임 피아한 달에 한 번씩 그..서점에 가면 게임책이 나왔어요 게임책이 게임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게임 시디를막 하나씩 줬거든요 게임 시디를 하나씩 줬는데 뭐.. 영웅전설 뭐.. 삼국지 영걸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여기서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 이거 꼭좀 사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그거 막한 달에 말잘 듣고 막 암마하고 그어 <웃음> 그런가하면 엄마가 진짜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진짜 그 안좋은 PC에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했던게 그 진짜 영웅전설 영웅전설 삼국지 그때 삼국지3가 그때 있었어요 딱그 언제도 아무튼 게임피아가 이제 없어졌는데 삼국지3가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여こちらをご覧 아, 이 병이 언제 튀어 나왔어? 아, 조시루가 일루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 그카로걸 진짜 그 열심히 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삼국지를 처음 접어, 그때 삼국지 연궐전 어, 삼국지 연궐전은 진짜 접해가지고. 진짜, 재밌겠죠. 그때부터 이제 삼국지에 진짜 빠져가지고. 삼국지 책도 막 보고. 삼국지 막 60권짜리 만화책 아세요? 삼국지는 60권짜리. 만화책 막 보면서. 그 삼국지 조조전도 되게 발전해가지고 막 모드랑 되게 많이 다어요 그쵸? 삼국지가 되게 발전했어요 조주전은 우리 뭐, 사람들이 아마 뭐, 엄청 발전시켜놨어 그, 뭐 선책전 그런거 엄청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아, 되게 재밌어 나중에 그것도 컨텐츠로 한번 해야겠다 뭐, 어마어마하네그어이더 센데. 마좀좀 빠져야겠어요. 그러면 저기 하면안되고이기능보 좋다고. 어떡고고조주전 어, 그 모드 있잖아요. 막. 연걸전 리뉴얼 말 나니가 오키타. 와씨 만사천이라고? 와씨 한방에 그냥 <웃음> 아니 너무 사기다 늑대신이 너무 사기야 게임을 <웃음> 게임 뭐 에디터 수준이야 뉴욕 백1사니까 에디, 에디터 수준이야 그냥 혼자 가도 되게 겠 병력도 다 회복해버렸어 황천 스킬 때문에 <웃음> 게임 파괴자요 그 주인공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놔서 맞추도 너무 세다 아 여기 병력 다깔까모거네 이거 오면 갈게요 병력 최대한 좀 앞에서 내려간 거고 너무 세다 게임 파괴자요 둘이 오면 갑시다 저기는 잘하고 있나? 여기 형제, 형님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아 여기 아직. 여기 아직 돌파 못했죠? 아직 요 어, 유표 셉니다. 유표 돌파 못해요 지금. 유표에 지금 병사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어 이쪽 지금 파우더 형님 오셨는데. 아 지금 해군이 셉니다 유표. 이쪽, 이쪽은 지금 돌파 한것 같고. 아, 돌아가는 선 돌아가는 센스. 해군이 세면 뒤로 돌아가겠다 응. 어마어마한 거의 뭐재갈량급자 아, 그리고 우측은 지금 조조, 조조 병력들이 좀있 방덕, 법정, 유효, 퇴사자 퇴사자는 또 언제 왔어? 퇴사자 전국구의 장수들이 여기 다 있구만 우리 아르팀에 퇴사자를 앞세워서 지금 내려가고 있죠 오다 누구죠 이건? 여긴 누구였지? 왕 하여튼 뭐 여기가 그 왕랑 땅인데?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뭐 이쪽은 진짜 사실 센 장소가 없겠죠? 유표연만 벽만 넣으면 통일은 얼마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통일 엔딩이 어떨까 너무 궁금하다 일단 이 깔끔하게 통일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엔딩은 <목소리도> 디엣이요? 디엣이 나오려면 모르지 않으세 근데 이거 진짜 이 삼국주 14 만든 팀들이 어떻게 대처할지가 궁금하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똥싸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장이 더 이상 안 나오네요. 공격 한번 7만 정도 때려박더니 안 나와요. 2를 열어줍시다. 고보고 국 이따시마스 나니까 아니, 코코로에 탑오 와갔다. 난데 막아서는 화계가 아니라 화계를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화계라면 나도 같이 불타더라고요 자, <웃음> <웃음> 자동을 막히면 이제 방법이 없을텐데 땅을 좀이해도 매력이 늘어났네? 좀 신기하다 이저 표식 뭐지? 이 표식 뭘까요? 그런 그 친구란 뜻인가? 자, 가봅시다 갓 감령. 시사가 오마치 안돼 안돼. 왜 왜? 아타야지 후속의 힘. 활 아, 아래. 어 군량 부족이라고요? 보호국이 뭐. 아, 다아이 군량 부족이 아닌데? 아 군량 있어 충분해 충분해. 뭐야? 이게... 이군단, 여기 왜 와? 아니, 이군단 애들이 여기 벌써... 아, 곤량 부족이란 표시에요. 쌀 표시는... 아. 아, 자동 땅을 점령하라... 아, 뭐야? 좋다... 잘하고 있구만. 이건 누구야? 광덕이겠죠... 아, 이군단 또... 이씨 새끼들 끌... 막다치려고 방문이 부서졌다. 아, 일반 문사를 제가 지금 왜 공격 안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공격하니까, 뭐야? 공격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저 병력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식량 아니, 뭐죠? 물량을 여기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량부족해더라고 그래서 일부를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아 이런 버그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진이나 뿌시러 가자고 어차피 저 병력들 어차피 쭉쭉 진격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건뭐 진이나 뿌시러 가자. 자, 아, 여기 또또 또또 뚫어야 되네 그렇더라구요 신장의 야망이요? 안해봤어요 재밌나요? 신장의 야망? 신장의 야망 그, 그거 그 아니에요? 29... 아, 이것도 29 게임이지 신장의 야망 한 번도 안해봤습니다 재밌나요? 이거? 이거? 말만 어렸을 때부터 신장의 야망, 신장의 야망 이만 들어보고 한 번도 안해봤는데 재밌으면 은 해볼만 하죠 요즘엔 자꾸 이제, 한 게임을 계속 하는 게 좋은데, 여러 게임을 또 다양하게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음, 그것도 그렇게 싸우는 건가? 자동 땅 점령일까요? 좀 시킬게요 우리 유능한 친구들은 지금 이쪽에 다 있거든요 승현님과 협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다 와야 돼요 네, 승현님도 갑시다 이쪽으로 온유는 이제 그거 하려고? 저쪽을 또이군단에게줄 거예요 위에 쪽에 너무 귀찮으니까 컨트롤하기 아 그래요? 옛날에는 축지역이 생산지였어요? 여기 너무 산... 게임에서 산이 너무 많다 옛날에는 성도평양 그런 데가 그런 게, 그런 게 있었겠죠? 성도 땅은 어딨나? 여기 안쪽이 성도 땅인가? 이제 탐색... 지금... 아, 재갈량이 없다. 재갈량이 없었지? 보고국이이 재갈량이... 없어. 지금... 지금 나올 만한데... 아직... 3마이도 나왔거든요. 재갈량을 한번 못 보네. 재갈량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양양땅을 점령해서 신야에 있나, 양양 있나? 아, 왜? 왜안 나오나?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5 오반 필요 없고, 맨도다. 나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다. 이로 죠 o 로코 o 요 이로 코 o 뭐야 이이도 아, 싸우네 e 이도싸우 b 이도싸우나 e 이둘이 싸울 때가 아이데 지금 아 누가 먹은 건 떠요 아 맞네 맞네 한번로 Kobe, 이로 Kobe, 이로 Kobe, 이로 Kobe, 이로 k o 이 어국 주인공 아닙니까? 봅시다 지력 그리고 판하면지 않을까? 그죠 인제 등윤 지력 아직은 없네요 안 나왔나봐요 유명한 점수 나한테 다 와있어가지고 아니면 제갈량이 우리 팀에 벌써 들어왔나? 2군단에 벌써 왔나? 호출을 해보면 알, 알지 않을까? 봐봐 이 식량 고갈된다 아원 절레절레 네, 수송 보내야돼 이래서 저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 함부로 공룡님 갑시다 여기 뚫어야 돼. 익사다네. 상인, 당연히 아, 상인이었다. 역に 반드시야. 이게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자 호출. 아, 아직 없나봐 없나봐요. 어, 곽가는 이 군단에 왔네. 사마이 제갈량 없나봐요 아직. 근데 지금 제 장수들이 워낙 잘 커가지고 신군 신장수들이 너무 잘 커가지고 지금 뭐 비교가 안 되나. 곽가가 뭐 곽가가 훨씬 높네 사마이보다 지략이. 곽가 멋있다. 곽가 법정 아직 뭐안 나온 아 공명이 공명을 그래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점령하면 양양 땅 가서 수색을 한번 해보죠. 양양 땅 한번 가서 양양 시나 가서 수색 한번 해죠 아, 1 0일이면 엄청 높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어... 독립했다. 관유, 관유, 초반에 대신해서 관유, 그런데, 아.. 식량이 부족하다 관이오고 반란을 일으켰다 능지 처참하라 그것도 혼자반란 일으켰다 아.. 영혼의.. 지금 영혼의 전투.. <웃음> 여기..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영혼의 전투한다 홍충을 앞세운 영혼의 전투 중 와.. 잘먹는거 상륙을 못합니다 해전에 무슨 이분당과 대전투 중 양양 땅을 상륙, 상륙하기 위한 지금 대전투 중 자, 여기 좀여이좀볼만 하겠는데? 잠깐만 어이 뒤에도 많아 병요반직을안 주니까 삼천다리로 지금 넘나 <웃음> 왔어요 지금 아, 여기 공격 걸어놓고, 공격 걸어놓고, 여기 전투 보러 갈 거예요. 로 갔다. 음, 공격을 안 내려가도 여기 그냥, 여기 그냥 뚫어버리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내려갑시다. 이렇게 멀리도 내려가야 된다. 무장님은 뭐. 신나게 돌파했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정치. 악역들은 뼈걸또왜 이렇게 많이? 뼈다부야 돼. 뼈걸왜 이렇게 많이 안았어? 오, 아 오, 맡아. 도우시다. 맡아. 명 정리해놔. 정지다 이렇게 죠 이렇게 놓고. 아 그리고 저기 주, 저기 주자. 이렇게 군단 누르면, 군단 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중 땅을 주고, 땅을 주고, 전체 위임, 위임하니까 알아서 공격하더라고요. 영파님 부탁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 여기 대전도 좀 볼게요. 와, 많다. 이게 누구야? 장음, 유반 외량, 여기가 여기 황이죠황진 황충. 학소, 학소 야 학소도 학수는 언제 왔지? 영파 형님 멋있죠? 장학 육소 수뭐 <웃음> 우리팀은 뭐 너무 세다 너무 장수들이 너무 잘 모았다 문빙 아우연 원래 문빙은 근데 육편에 아닌가? 최전선이 하우연, 문빈, 악진 육손, 육손 중간에 지휘하고 예예는 누구야? 예예 누구야? 여예? 조한민, 장현 여기 뒤뭐 한섬, 왕이, 여기 뭐 쩌리장수도 같고 이쪽이 좀뭐 앞에 라인이 옛날에는 수도군 개발, 할 수군도 수 개발할 수 있었네 그래, 그거그러니까 그래. 그런 갑자기 또 스텔... 열받으려고 그런... 뭔가 디테일함이 없어졌어막 수건도 있고, 화개도 네? 있고, 막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어. 뭐 그런... 뭔가 퇴보해서 퇴보... 전략도 쓰고, 계약도 쓰고, 화개로 막... 아... 어, 타 세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왔다 블루 블루 케어 량 부족해요 지금. 난리났어루필라 블루 필라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블루 블어 블루 블루 거 못하겠다. 루 블루 다루 블루 블루 군량이없으면 이게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졌어. 그러니까 뭔가 디테일한 게 사라졌다는 느낌? 고 네, 너무 안타까워. 나 알바는 뭐무 똑같네. 사기다. 아, 또 2군단이 돼버렸어. 한중을 내가 한중을 줘버렸더니 2군단이 돼버리는구나. 한중 아직 못 주겠다. 미안하다. 어어, 잠깐 회사를 보냈다. 이거 줘버리면 안 되는구나. 아, 그냥 맡겨놓고 나는 놀까요? 갑자기... 왜 그러고 싶어진다. 맡겨놓고 난 놀까? <웃음> 아 맡겨놓고 난 놀까? 그냥 나귀향으로 아 가자. 나등 나귀향으로. ご覧ください 저는 나양으로 갑니다. 요거 사마이가사마이가 오는구나 이건 누구지? 아 장룡 유명한 장룡은 여기 다 있네 아.. 조금 조금 고 아니 이윤님 여기서 혼자 농성 중이에요 이윤님 배신자 병력이고자 하시고 투석이 그냥 밀어버리죠? 이윤님 사망 플래그다 이게 배신자는 말이죠 여러분들 배신자는 배신자는 또 배신하게 되겠다고 도망안 잡혔나 보네 자그 명품이 내가 명품이 많거든요 예시 적토, 적토마도 있다. 크흠, 적토마를 늑대님에게 내립니다. 퇴각 확실. 자 그리고 죽으면 안 되는 장소들에 내립니다. 명품, 백룡, 백룡을. 뭐야, 요원님 어디 갔어? 요원 반역이 내리고. 명품을 이것도 뭐가 많아 마리 감령에게 네, 명품 명품으로 거의 뭐 명품도 배 행마 어울리는 초영에게 주고 잘 싸워야 되니까요 최전방에서 또 죽으면 안되는 장소가 누가 있을까 루시류? 루시류 보이지가 않아? 와 이런 칠성보도 무력을 더 올립시다 그럼 120으로 올라요? 아, 그건 아닌가보네 무료 무기가 이미 있어가지고 안오르나 보다 일단님 무기있거든요